그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할 보게 하는 그게 네. 야기시키는 그런 그래입니다 To get 네. the questions answered 네. and relieve the tension, 그질문답 답을 얻기 위해 얻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긴장감 해소 안, 해소하기 위해서. 네. Here's another example. 여기 다른 또 다른 예가 있다. If you've ever heard teasers for the 11 o'clock. News that says something like, "What is President George W. Bush's secret agenda against the terrorists that he's not telling the American people?" The answer will shock you. You said 11. What? Oh, 만약 네가 그 11시 뉴스에 대해서 티저를 봤을 때 어떤 11시 뉴스냐면. 이런 것을 말하는 열한시 뉴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비밀 의제. 의제는 네. 무엇일까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네. 그리고 어떤 의제냐면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그리고